그냥 남들이 먹거나 추천해놓은 그냥 먹지 말고 불필요한 칼로리를 안 먹기 위해서. 홍언니. 오늘은 홍언니가 먹는 보충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운동하는 헬창들 아주 좋아하는 이 장면이죠 이 보충제가 이렇게 많으면 아주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, 뿌듯해요 몇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개 열네 개의 보충제가 이렇게 제 옆에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때그 다음에 피신이 때 먹고 있는 거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보충제는 사람들이 궁금하는 게뭐 얼마만큼 먹고 언제 먹고 이런 것도 좀 궁금하죠. 일단 먼저 이두 가지를 얘기하면은 저는 정말 그냥 이 제품들에 적혀있는 먹는 용량 언제 먹는지 적혀있는 그대로예요 그대로. 특별하게 없고 그냥 그대로 먹습니다. 그대로. 그리고 비타민이나 약간 이런 것들 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도 같이 먹게 먹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은 용량보다 더 과하게 먹어요. 운동하는 사람들 조금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니까 조금 더 과하게 좀 먹는 편이고 다이어트제나 부스터, 호르몬제 이런 것들은 그냥 정량으로 먹어요. 적혀있는 정량대로 어, 필요한 정도만 먹고 그 다음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조금 더 과하게 먹고 비타민 중에도 약간 수용성 정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몸에 쌓이지 않으니까 조금 더 많이 먹고 그다음에 지용성 기름 성분으로 된 것들은 A나 E나 D 이런 것들은 먹어야 될양 정도만 먹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이 먹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뭐 제품을 고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좀 고르는 것은 맛이에요 맛 일단 맛있어야 돼요 제품이 고를 때 다이어트 때 맛이 있어야 오래 먹게 되고 먹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맛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어, 선택하는 데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성분도 중요하죠 우선 맛을 좀 중요, 중요하게 선택해서 저는 좀 고르는 편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아마 좀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제품들이 많고 일단 음료수는 음료수는 아닙니다 이것도 보충제입니다 여기에 있는 보충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 녹차 만 나는 녹차라떼 같은 아주 맛있는 제가 요즘 즐겨 먹고 있는 그리고 보충제를 먹다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게 흡수가 비타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60% 70% 정도 아! 어, 이렇게 흡수가 된다고 하는데 왜왜왜 왜, 왜 때려? <웃음> 왜 때려 왜 때려 왜 어떻게 하라고 보충제 달라고? 어? 어 저기 가 있어 <웃음> 아, 한 60% 70% 정도 이렇게 흡수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저는 그 모자르면 좀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용량을 좀 늘려서 그만큼 찰수 있게 좀 여유 있게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순서대로 좀 설명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웨이 프로틴 파우더 네 요거는 기본적으로 먹고 요거는 저는 하루에 한 운동 후 자기 전한두번 정도 먹어요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이제 아, 요겁니다 요거 요건 뭐냐면은 유산균하고 식유섬유 요건데 시합 때 되면은 저희가 이런 섬유질 이런 걸잘섭취를못 하잖아요 그러면 뭐 변비도 생기고 특히 여자분들도 변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걸 먹으면은 엄청 잘 나와요 똥이 엄청 잘 나와요 시합 때꼭 먹어야 돼요 여러 회사 제품들이 있는데 저는 요거 아주 맛있어요 이거 녹차, 녹차 맛인데 아주 맛있어서 이걸좀 즐겨먹고 있는데 꼭 먹어야 여러분들도 아마 다이어트 때 도움이 될거예요 섬유질이나 이런 걸 먹기 위해서 야채나 이런 걸 많이 먹잖아요 는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 야채를 뭐 제가 먹어야 될어 섬유질이나 지방 이런 거를 먹기 위해서 아주 많은 양을 섭취해야 되는데 어, 그러지 않고 저는 이렇게 보충제 보조제를 이렇게 먹는 스타일이에요 요만큼을 먹기 위해서 야채를 막 진짜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그만큼 먹을 수 없으니까 또 칼로리도 있고 요 지방 필수 지방을 먹기 위해서 뭐 생산 뭐, 뭐 몇십 마리를 먹을 수 없잖아요 또 견과류를 뭐 이만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보조제로 보조제로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세 번째 세 번째는 요건 BCAA BCAA하고 요건 글루타민하고 시트롤리시트롤도 섞여있는 건데 BCAA는 운동 후에 이제 회복제로 먹고 그 다음에, 자, 요거는 알파블리치라고 호르몬제, 오늘 호르몬제입니다. 아, 천연 호르몬, 천연 성분으로 돼서 호르몬을 유도하는 네, 요런 제품이고, 그 다음째 요거는, 어, 운동 전에 먹는 부스터예요 부스터 운동 전에 부스터 여러가지 먹잖아요 혈관 확장제도 먹고 뭐 카페인도 먹고 하잖아요 요건 이제 같이 들어있는 베타알라닌도 들고 네 그런 보충제입니다 네, 부스터 어, 운동 전에 좀뭐 심박동도 좀 빠르게 뛰게 하고 혈관 확장을 해가지고 혈류량이 많아지게 이렇게 하는 이제 운동 전에 먹는 부스터제예요 부스터 그다음에 요거는 어 저는 요즘에는 이제 다이어트 이제 중이니까는 체지방 제거제를 먹는데 요거는 알파커치라고 카페인하고 또 녹차 성분 뭐 카르니틴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요것도 커팅제도 같이 먹고 있고 하기 위해서 지금 다이어트 시작했으니까 커팅제도 그 다음에는 요거는 케어라는 제품인데 요거는 제가 맨날 먹지는 않고 그좀짠 거를 좀 이렇게 주말에나 이렇게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요걸 같이 먹었습니다 붓기 빠지는데 아주 탁월해요 여성분들은 뭐 생리 붓기 때도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하고 이것도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hsn 이라고 요거는 우리가 시합도 되면 영양 성분이 또 많이 이렇게 부족해서 손톱 깨짐이나 뭐 머리 끊어짐이나 뭐 피부 트러블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런것들의 성분을 조금 줄수 있는 이제 제품인데 이것도 시합 때는 좀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맛있어 진짜 이거는 베스트 아이템입니다 꼭 한번 이거는 사 드셔보세요 시합 때도 먹어도 되니까 는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를 얼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슬러시? 뭐 슬러시라고 하나? 이렇게 좀 얼음이랑 같이 으깨서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그렇게도 좀해 먹기도 하고 또 프로틴이나 이런 것들은 한 다음에 이렇게 얼려서 냉동실에 두면은 한 3시간 정도 두면은 살얼음이 생겨요. 그러면 이제 약간 아이스크림 같이 슬러시 같이 이렇게 퍼먹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옆쪽은 이제 비타민유에요. 비타민유. 이거는 멀티비타민. 멀티비타민이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것들도 많은데 저희 운동선수한테는 좀 많은 용량을 또 챙겨 먹어야 되니까는 좀 스포츠 비타민 쪽으로 먹고 있는데 정제루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파우더예요. 파우더로 돼서 타먹는 건데 음 오렌지 맛인데 맛있어요 맛있었어요. 이걸로 먹고.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오메가3 아까 얘기한 대로 오메가3 필수지방상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생선을 막 10마리 20마리 먹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 뭐 칼로리 도 엄청나고 포화지방도 있으니까 이런 보조제로 먹고 있습니다. 일반인들은 어 요걸 안 먹고 아몬드나 아보카도 이런 필수지방을 들어있는 이런 음식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지만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는 선수들은 조금 더 그런 거를 배제시켜 놓고 좀 하드하게 먹는 걸 추천해드려요.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이런 영양 좀 섭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칼로리를 안 먹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그네슘 칼슘 어,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B6 비타민 B12 아 아연 이런 성분들을 좀 그냥 남들이 먹거나 추천해서 그냥 먹지 말고 몸에서 어떤 어떤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 더 알고 하면 은 챙겨 먹기도 좋고 조금 더 유용하게 보충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는 레슨 중에도 많이 설명을 하는 건데 이런 비타민 B6이나 B12 같은 경우도 몸 속에서 이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이렇게 합성하는 걸좀 도와주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을 짓면 뭐 자재 시멘트, 철근, 뭐 이렇게 자재들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제 갖다 놓으면은 어 일할 인부들이 필요하잖아요. 자재가 이제 뭐 이렇게 자 이런 단백질이 자재라고 하면은 이제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인부들이 필요한데 몸으로 합성해주는 역할들은 이런 비타민 B6이나 B10이나 이런 비타민류들이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단백질이 들어와서 얘네들이 같이 들어오면은 이제 몸에서 합성해주는 역할을 하죠 뭐 이제 몸에 짓는 거예요 몸에 건물을 짓는 거죠 바디빌딩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일꾼들을 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꾼이 없으면 뭐 자재가 아무리 들어와도 건물을 짓기 힘드니까 어,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주고 하시면 좀더 좋고 각 성분성분마다 좀 이해를 하셔갖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있어요. 먹는 것들이 조금 더 있는데, 어, 여기서 지금 없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어. 저도 지금 좀 다시 좀 주문해야 될 것도 있어가지고, 어, 지금이 12개인가 14개죠. 둘, no. 셋, 여섯, 여덟, 열네개. 음, 여기서 제가 세 가지 정도? 아마 네 가지 정도 더 먹는 것 같은데, 그런 것들이 다 비타민이나 미네랄류 정도예요. 종류가 많은 거지, 뭐 특이한 거로만 많이 먹지는 않아요. 또, 어,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게또 뭐가 있을까? 음. <웃음> A few moments later. 이 정도면 됐나? 우선 홍 언니가 먹는 거는 요렇게요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보충제들은 정말 말한 대로 보충제예요. 보충제. 우리가 일반식으로 자연식으로 먹다가 모자란 부분. 더 먹어야 될 부분을 먹기 위해서 섭취하는 그냥 보조제일 뿐이에요. 이거를 먹는다고 뭐 갑자기 뭐 근육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이에요. 운동. 운동을 잘하고 근육이 파괴돼.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잘해가지고 느낌도 잡고해가지고 운동을 파괴된 다음에 영양성분이 단백질이 들어오고 이런 또 성분들이 들어와서 몸에 합성을 시켜가지고 몸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러니까 보조제인 거로 생각을 하시고 보조제인다고 또 너무 쉽게 보지 말고 모든 뭐 유명한 바디빌더들 다 먹잖아요 필요하니까 또 먹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성분은 꼭 챙겨 드시고 그래야 훨씬 더 시너지가 나서 몸을 만드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꼭 드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이만큼 먹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큼 좀 이렇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먼저 제가 좀 먼저 추천을 좀 순서대로 좀 이렇게 추천을 하면 개인적으로 뭐 웨이 정도는 좀 이렇게 드시고, 그 다음에 비타민류를 조금 먼저 추천을 해드려요. 종합 비타민, 그 다음에 비타민 B6, B12 정도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. 이거 이렇게 좀 드시길 또 권유하고, 그 다음에 BCAA, BCA 정도까지는 꼭 이렇게 챙겨 먹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마다 필요한 부분에 있으면 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설명한 거에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전문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다르게 제가 좀 설명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보충제에 대한 완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 제가 먹는 거를 좀 참고 정도 하시고 홍원이는한요 정도의 제품을 먹는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면서 아니면 일상생활에 보충제를 선택할 때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홍언니는 맛으로 선택을 한다 입니다 다이어트 되면 맛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런 거라도 맛있어야지 그렇다고 당이 많아서 맛있는 거를 또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이 웨이 같은 경우도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없어요 어, 100% WPI니까는 이렇게 좀 저칼로리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언니가 먹고 있는 보충제를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찍는, 찍을 때 어, 딸들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리얼이에요 리얼 딸 제가 집에서 찍고 있는데 딸들이 이걸 하고 하는 게 재밌나봐요 그래가지고 방에 가서 뭐야 이거 플랜카드야? 뭐야 요거 지금 어,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 한번 보시죠 <웃음> 저기 보세요 홍언니 파이팅 저 뭐라고 써있어 초코빛깔 홍언니 <웃음> 귀엽죠 <웃음> 안녕 손만... 아이고 그만 다 같이 안녕